안녕하세요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재 실험실 또 다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이 가스 한 통으로 어느 정도의 탄창 몇 발의 비비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음, 오늘 날씨가 한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는데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할 권총은 어, GHK 글록, VFC 글록 두 자루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가스를 요거보다 좀 약한 가스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가진 새 가스가 이 파, 파워업 가스밖에 없어서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총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긴 하네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일단 가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새 제품이고 요런 식으로 뜯어서 어, 새 제품이에요 DB판은 BLS 바이오탄을 쓸거예요참고로 어,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진행은 한 사이클 기준으로 할 건데 일단 VFC 탄창 3개 GHK 탄창 3개 요렇게 한 사이클입니다 한 사이클에 제가 도로 하나씩 주워서 챙겨 둘 거니까 한 사이클에 탄창 6개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비탄은 대략 한 탄창당 20발씩 늘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VFC 어 처음 테스트 하다가 보니까 이 GHK 글록이 이 VFC 글록보다 어, 가스 소모가 거의 한 두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어, VFC 글록으로만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4개로 네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음 대략 몇 개야? 돌이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다섯 개, 스무 탄창 한 오십 탄 창도 사용한 것 같아요. 육십 탄창이 조금 안 되게 쓰고 있습니다. 일단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중간에 제가 고글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고글을 공수했습니다 고글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쓰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맛이 가고기 시작했어요. 이게 기름칠을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제가 기름칠을 좀 하고 올게요. 일단 제가 오일을 안 가져왔습니다. 안 가져와서 급한대로 어, 들어가서 식용유를 좀 바르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번이 마지막 탄창일 것 같아요. 지금 가스가 거의 없어요. 지금 어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계속 싸울게요. 자, 촬영을 마치고 실내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사진,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, 이뭐 이래? 어, 아무튼, 지금, 어, 일단, 그, 결론만 말씀드리면은, 일단 제가 테스트 한, 어, 처음 영상에서 테스트 하기로 했던 이 GHK 글록과 VFC 글록 두 자로 테스트 하기로 했는데, 문제가, 이, GHK 탄창을 두 번째 턴, 그러니까, 어, 총 여섯 개 탄창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. 여섯 개 탄창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턴이 끝나고 두 번째 턴이 끝났을 때 느꼈던 게 뭐냐니까. GHK 탄창이 가스 소모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로지 이 VFC 어, 글록 17 젠5를 가지고 어, VFC 글록 17 젠5 탄창 이세 개로, 네 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. 어 그래서 조금 뭐 오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가스는 완전히 다 썼어요 뭐 지금 이렇게 약하게 이게 바람이 나오는데 더 이상 이기에 가스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스 거의 다 썼고 아마 제가 버려야 될것같요 뚫어서 버릴 건데 음, 실제로 탄창 개수 중요한 거는 탄창 개수가 중요하죠 첫 번째 두 세트의 이 GHK 탄창 6개는 빼도록 할게요 빼도록 하고 어 제가 카운트한 탄창의 개수는 이 돌멩이 돌멩이 한 개당 지금 네 개죠 탄창 네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돌멩이가총 14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발이냐 40발 총 56 탄창을 썼습니다. 56 탄창. 그리고 아마 56 탄창을 쓰고 아마 대략 60 탄창 정도 쓴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총기 트러블이 있어서 탄창 아마 한 세트 정도를 제가 돌을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은 기억인데 대략 한 지금 카운트 한 것만 56 탄창이고요. 56 탄창이고 더 이상 격발이 안 됩니다. 보통 50 탄창이 넘어갈 때부터 얘가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어요. 가스가 부족해가지고. 어, 가스가 아니고 이거 기름이 이제 말라 가지고 날이 추운데다가 이 뒤쪽이 완전 꽁꽁 얼 정도였거든요 이 슬라이드 뒷부분이 얼 정도로 어, 하고 또 볼트 스탑도 안 걸리고 그래서 영상 중간에 식용유를 좀 발랐는데 아 이게 아주 심한 폐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에어소프트 건에 식용유라든지 이런 어, 뭐 이런 기름들 있죠 올리브유 바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은 식용유나 이런 기름들은 어, 시간이 지나면 굳습니다. 굳는 성분질이 있기 때문에, 어, 식용유를 바르고, 뭐, 한두 탄창 쓰니까, 막, 총이 아주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 음, 다행히 거의 한 통을 다쓴 상태에서, 어, 테스트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, 어, 자, 오늘 아재 실험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. 유효하게 가스 한 통을 사시게 되면은, 어, VFC 글로 기준, 어, 총, 50에서 55탄창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쓰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략 한 60탄창 정도 쓰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테스트 결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50탄창 넘어가니까 총이 마시 가기 시작했어요 뭐 가스도 가스지만 그리고 또 제가 테스트한 지금 12월 겨울 추울 때 야간 오늘 낮에 바깥 온도가 10도 밑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화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스 소모가 좀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음, 여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여름에 테스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은 지금보다 한 20-30% 이상 더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아마 가스의 용량이나 편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스, 파워가스 한 통으로 몇 탄창을 쓰느냐. 결론은 56 탄창을 쓸수 있다. 입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